<목소리> <웃음> <목소리> 그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주 익숙한 장소네요. 그러게. 종닐수 <목소리> <나뉠> 있지만. <목소리> 근 손실이요 아로의집에 운동하는 기분은? 아, 날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운동이 힘든 모아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대 모아 체력 증진 프로젝트 홈스 오, 오. 응? Okay. 열심히 아니, 너무 빨라요, 진짜 너무 빨라요 슈키 끄죠. 아 어, 뿌어질 것 같은데? 어, 안 뿌어질 부서졌... <웃음> <웃음> 뭔가 무림고수의 느낌이 나는요 뭔가 뭔가 트렌디한 국민체조 같아요 <웃음> 뭐야, 저거? 손날치기 넥슬라이스 금... 금강맞게 뭐... <웃음> 무하문들도 함께해봐요 <웃음> <웃음> 무하문들도 함께해봐요 어우, <웃음> <웃음> <웃음> 오케이, 기출변형 <웃음> 오. 아, 모르겠다, 신나는다 뭔가 진짜 신나 보이신다 모아분들은 집에서 따라하고 계신 거겠지? 모아분들은 따라하세요 모아분들 저희가 이거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음.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영상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멋있어 오. 장품 와, 표정 봐, 다 너무 행복해 보이죠 호흡하기 오, 아 우와 <웃음> <웃음> <웃음> 명영상이야 좀 네. 틀리는 <웃음> 거나요네한번더 할까요? 아니요 아니, 충분히 몸이 렸어요 <웃음> <웃음> 아, 네. 이게 짐볼이라고 하프 짐볼? 하프, 하프, 하프 짐볼 하는데 이거 밸런스나 이런 거 잡을 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거꾸로 있는 거에 올라온건 처음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아, 네. 네. 그럼요, 보여드리죠 아니, 이거 수빈이 형숟가좀더 오목한가? 열심히... 열심히 야, 야 연습 연습할까? 할까? 자, 여기 잘하는 이게 돼? 야! 한번 해보자, 여기서 앉아 <웃음> <웃음> 아니야, 태연아 진짜 그 흔들림이 없어야지 타카만 줄수어 다리만 흔들면 돼 몸부터 고정하면 되잖아. 아, 이렇게 야. <웃음> 자, 공 <곰> 주세요 <웃음> 여기. 이게 이게 몸을 흔들려도 어, 이걸 이게 픽스포인트를 내가 이제 앞뒤를 흔들린다. 그럼 얘를 네, 뒤 앞으로 반, 움직이면 되지. 야 반대로. 혼자 어떻게 올라가? 이거 먼저 한발 올리고 그냥 바로 을 우우하면서 올라가. 우오얘 어, <웃음> 어, 잘한다. 멋진 서. <웃음> 잘한다. 얘 잘한다. 이렇게 바로 하겠습니다 시간 제한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 하나 하나 마음의 마음의 변경 야, 어렵다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열심히 하자 아니, 아니, 너무 빠른데요? 아니, 너무 빠른요 열심히 너무 빨라요 아니, 이거, 이거 굴를 어떻게 전달해 너무 빠르다, 이깐 열심히 하자 아니, 잠깐만, <목소리> 음기 시간 좀 열심히, 열심히. 이게 불가능으로 <목소리> 두 번째 거 으아, 하자 아, 이거 여기 어떻게 하자 하나 열심히 모아분도나 줘, 나줘가족분들가 하고 시죠나 줘, 나줘 하나 아니, 옮길 수 있겠나? 아, 약간 안내보기구나 아, 열심히 아니, 너무 빨라요, 진짜 너무 빨라요 <웃음> 진짜 이렇게 빠르게 안 하셨잖아, 열심히 아. 이거 모아분드못 따라해요 으아. 어, 맞다 <웃음> 열심히 하자, 하자. 아. 아. 아. 가! 어. 오케이, 오케이. 안 된다. <웃음> 야! 야! 야! 야! 오케이, 다시 시도. 화나. 열심히. 열심히. 연습하자. 연습하자. 하나. 열심히. 열심히. 연습하자. 하나. 열심히. 와, 뒤로 넘어갔나? 안 돼. 하나. 열심히. 열심히. <웃음> 연습할까? 야, 아, 진짜, 아, 진짜. 왜안 되냐? 아 근데 수빈이 형 되게 잘 받는다 그거 어, 안정적인데? 아니 이거 수빈이 형 숟갈 좀더 오목한가? 열심히 야야 야, 연습 연습할까? <웃음> 자. 어, 공을 떨어트리지 마. 오오오오 오오 열심히 아, 수빈이 형이 진짜 아, 아, 잘해 진짜 다리 진짜 잠시만 연습하자 조금 하다 보니까 괜찮네 아까는 진짜 바로 꾸덕으로 다먹 근데 구호가 원래 있는 거예요? <웃음> 구호 구호 뭐로 <뭐라> 할까요? <웃음> 글로벌 슈퍼스타 글로벌 슈퍼스타, 오케이 어, b a l Superstar. s u p e r 슈 t a r 슈, u 슈, 슈 r s t a r Global Superstar. Global Superstar. g 맞아 b a l s u p e r s t 슈키, 슈키, 슈키, 슈키 아래 글로벌, 글로벌 올라가. 아 밑에서 버티지 마요. 저리 자꾸 올라. 가나 아예 한대에도못할줄 알았어. 야 다시 하자 한 등했다. 빡 집중 모드 갈게.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슈키, 슈키, 슈키, 슈키 글로벌 끝끝끝 슈키. 야, 나이스요, 나이스 <웃음> 오케이, 여섯 개 좋아, 좋아 아 다른 아, 거 없을까, 국어? 재밌는 거 없을까? 내일도 <웃음> 함께 할까? 아, <웃음> 오케이, <웃음> 물음표로 하나, <웃음> <물음표로. 웃음> 내일도 아니, 저 뭐야? 함께, 함께 할까? 내일도 <웃음> 함께, 함께 할까? <웃음> 오케이, 여러분 일곱 개 일곱 세 개만 하면 돼요 수빈아, 조금만 봐 있어, 맨날 봐봐요 이거, 2개만. 이거 덮어봐요 내 숟가락을 덮어봐 어? 아! 뒤집어 야! 야! 야! 그런 방법이! <웃음> 이게 좋은 방법인가? 함께할까? <웃음> 야, 이런 방법이 <웃음> 야, 딱타 뒤집어, 뒤집어 아니야, 굴러기 좀 이게 다시 안될거아 올려봐, 올려봐 잘하네요 함께할까? 옳지, 함께할까? 함께할까? 함께까 좋아요,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힘들어 마지막이니까 구호를 바꿀까요? 그래 휴닝, 카이 오케이 휴닝 <웃음> 카이 이렇게 해요 오케이 네, 게요 하나 휴닝 카이 하나 휴닝 까... 카이, 오, 상관, 마지막이라 상관, 상관, 상관, 오케이 하나 휴닝 카이 아, 난 끝났다 하 휴닝 휴닝 난 내가 잘 받기만 하면 돼 야, 오케이 야, 다 오. 버려, 다 버려, 다 버려 이야 야, 아, 야 이거 허벅지가 아, 아, 아, 아, 아, 야대박인데 아, 근데 너무 간단한데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하체 베이스가 좋은 저한테는 가장 쉬운 게임이지 않았나 제가 균형 감각이 좀 뛰어나가지고 에휴, 제일 안... 헬구간이었어요 <웃음> <웃음> <웃음> 괜찮으신 거 맞아요? 꼴등이랑 <웃음> 1등만 먼저 제일 많 많이... 오 분은 누구죠? 나는 진짜 열가성으로다 해서 했다 너무 쉽다더니 자기 혼자 쉬었던 이유가 있네 아, 나천기백기를 못하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연준이 형부터 돌아가면서 지시하겠습니다 계속 네, 좋습니다 음. 자, 그럼 천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그 다음에 백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 샴포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기서 만든 거 아니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아, 있어요저 처음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진짜요? 막 그런 거 있어? <웃음> 어디 가? <잠깐. 웃음> 어 있어 오. 되게 즐거워 보이신다 <웃음> 어? 어 뭐구 누군데? 어, 어 뭐? 누구요? <웃음> 뭐야? <웃음> 뭐야? 물론 절대 에 만드시는 건가? 어? 어 뭐야? 이야 야, 잘해서... 뭐야? 오, 와, 겁나 잘해, 겁나 잘하셔. 오 아, 방금... 이렇게 저는, 방금... <웃음> <웃음> 오 대박, 대박이다. 너무 감사한데? 그러니까. 우와, 우와 어떻게 이렇게 다리가? 와, 왜 이렇게 빨라? 빨리 움직이지? 다리 어떻게 <웃음> 저렇게 <웃음> 내릴 수가 있지? <웃음> 오, <웃음> 뭐, <웃음> 뭐야, 뭐야? <웃음> 아, 저... 어떻게 이렇게 가벼워? 중력을 덜 느끼시는데? 아, 좀 전에 안 찼단 말이에요아 잠시만 컴컴 컴컴 브릿지 쉬겠지? 에이 hey, 에이 hey. 아 다시 시다아 여기까지 하자 <웃음> 아 진짜 아, 수빈이 형 거실에서 세 발자국 움직여서 화장실 가는 것도 귀찮아하는 형인데 아, 진짜 <웃음> 와, 나한테 뛰는 걸시키다니 <웃음> 본인의 세계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웃음> 진짜 지명적이다 <웃음> <봤어>, <웃음> 아, 목도리 동아에 아, 저쉴수 없이 <웃음> 뛰세요 <웃음> 점핑 점핑 먹을 <보고> 말이야 벌써 <웃음> 이름부터 불안하다 <웃음> 스포츠가 제일 쉽겠다 스포츠 동물, 동물 가전제품 순으로 쉬울 것 같아 어, 스포츠가 동물이 제일 쉽지, 제일 쉽지 않을까? 근데 뭔가 o r t s Sports. Sports. Sports. Sports. s p o r t 는 Sports. Sports. Sports. Sports. Sports. Sports. Sports. Sports. Sports. Sports. Sports. Sports. Sports. s p 다 r t s s 구 o r t s s p o r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 아, 기 목도리 동마뱀고정도치고정도치 이야, 이렇게 Company. 옮기면 되네. 아, 있다 재밌네. 나무늘보. 잘하는데? 타자타타타 아, 타줘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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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부리 부리 아무 뭐 말이야? 야. 비둘기 비둘기 패스해도 돼요? 아, 아, 비둘기. 비둘기. 돼요? 아, 이거 밖에 없어 이게 뭐야? 오리 맞는 거 같은데? 오리에 근접한 거 같아 오리인데 천주 오리 오리 어... 오리 모모같은데? 언제 오리? 모모. 라보다? <웃음> 오. 미운 오리 새 오리 연준? 연준 오리 오리 연준? 오리 연준 오리무중 오리콘 오리 라면 오리라면 오리면. 음.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사망우 우리, 우리, 우리, 리아리리 우리, 우리, 우나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무우도 우리, 우 고래, 돌고래, 상어, 흰수염고래, 아, 네, 악어, 고래, 상어, 돌고래도 일수. 고래 상어, 가오리, 상어야? 고래 상어. 래 상어. 아까도 그랬는데? 아 했는데 고래 상어. 나 아, 저, 시, 실수 없이 뛰세요. 어, 캥거루, 캥거루. 계속 뛰어, 계속 뛰어, 계속 뛰어. 어, 응. 어 스파클 스파너 유니콘, 펭귄, 알파카, 펭귄 펭귄 펭귄, 아, 펭귄. 펭귄 오. 목목어 목소리 들어봐 목소리 들어봐 목 하며. 하며. 하며. 하며. 못못 아, 하며. 아, 너무 아, 아, 아, 아, 아, <웃음> 괜찮아요? 느낌 <웃음> 이상한데? <웃음> <웃음> <웃음> 오, 떠 있는 느낌이야 오, 오, 뭔가 무거워 <웃음> 우와, 야, 나도 <웃음> <오>. <웃음> 안 돼! 뭔가 중력을 더 세게 작용받는 느낌이야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기뻐요 그냥... 즐거워요 전혀요? 전혀 언제 <웃음> 찍었다? 146이요 저는 아. 143이요 아, 일단 나이스 저는 133이요 너몇 시간? 먼저 해봐 나230 뭐야? 가능해요? 는 빼야 되는 게 많잖아요 저 196. 196이요 아, <웃음> 아... 근데 200몇치 가능해? 아 238이 나왔어 와. 어, 열심히 했네 제 시작하기 전부 터 계속 뛰고 있었어요 쟤는 열심 가슴 무릎 닦기 <웃음> 고여! 고여! 아고! 아고! 아 이번에 보강은 뭔가요? <웃음> 와, 독적이다 <각종이다. 웃음> Thank you This <Thank> you. <웃음> is your stage 발에 나게떠나는는거아 <웃음> 한파트는 어, 양 양발이구나. 야 이거 한 발을 이렇게 쥔다. 와. 형파트는 라이브 해주세요. 잘하는데? 우리 응원 법해 주자. <웃음> 야. 아, 오 잘한다 어, 잘한다. 엉덩이 시력 시력 거리는 거. 아까. 어, 야 쎄다 엉덩이 귀엽다잉. 비비리바 비나나나 <웃음> 어떻게요? 따라 해달라고요? 형형 어, 라이브 형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 하늘이. 끝나면 눈을 뜨고 나면 <웃음> 꿈속은 현실이 돼오 음, 드디어 너무 어, 어, 좋네요 오, 처음 배워나다 요가 요가 어, 요가? 이거 처음 요가 요가 힘든데? 그러니까 요가, 요가 아니, 되게 요가 몸 많이 쓰지 않았 내가 태연이었나? 필라테스 갔다 죽을 아, 뻔 했었는데 맞아요 이거 말이 왔었다고요. 약간 우리가 그려지는 이미지가 약간 릴렉스지 그 보이는 사람을 릴렉스 하는 사람을 누러고있어 몸을 이렇게 쭉 늘리지 않나? 전문가 그렇죠? 수업을 누야죠 그렇죠, 전문가가의 선생님이 있어야죠 안녕, 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팔 근육 오, 대박 릴렉스 발사는 몸이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부드리겠습니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요가 강사 이성영이라고 합니다. 음 오늘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네. 어, 중요한 거는 이어지는 순서 그대로 음 쉬지 않는 게 중요하세요. 쉬지 않고. 음 요가 하실 때? 어, 두려운데. 쉬지 않고 하실게요. 어 일단 매트 중앙에 앉으셔서 호흡부터 잡고 갈게요. 어, 네. 좋아. 네. 매트 중앙 앉으셔서 바의 뒤꿈치가 일직선이 된다고 생각하고 겹쳐 놓으실 어. 거요 아이씨. 아, 아. 내 무릎 최대한 아이씨. 눌러주시고 엉덩이 아랫부분을 으스 꺼낸다고 생각하세요. 으쓱 꺼낸다고 생각하고 어, 네. 손등을 무릎에 올려. 명상하는 건가요? 호흡부터 잡고 가시죠. 어, 어, 어. 마시는 호흡에는 밝은 기운들, 긍정적인 기운들만 올라오게 하고 깊게 내쉬는 호흡엔 부정적인 기운들 내보낼 거예요. 정말 한번 내 몸과 나한테만 집중해 보고 마지막 호흡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좋아요 내쉬면서 손은 한번 꼼지락 움직여 내면서 두눈 깜빡깜빡 눈무릎은 아, 그렇죠, 아, 아, 아,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아, 자, 팔이 한번어 뿜어 뿜어 뿜어 바꿔요 다리 음... 아, 바빠 누르고. 안 돼요! 따라하고 아, 있어. 아, 아, 왜? 아 아, 안 되는데. 골반을 뒤로. 아, 안 된다. <웃음> 난안 된다. 아, 진짜 한발한발 걸어 나오세요, 그냥. 걸어 나와요? 양손 사이로 걸어 나와. 걸어 나와요? 걸어 나와요. 나와요. <웃음> 양손 사이. 양손 사이. 이거 아니야? 아, 보요 아, 양손 사이. 손, 손 <웃음> 바닥 밀어내 한 번, 가슴 한번 누러봅시다. 이제 마무리인가? 아니 이제 시작해에요 <웃음> 가슴을 활짝 여는 느낌으로 <웃음> 야, 뭐 가슴을 활짝 여고 뭐니야 이거? 세상을 유는거 묘가라고 있어요. 오 만나는데요. 와와 아아아아악! 빵빵빵한빵 대폭 보이블로 오 <웃음> 아, 야, 런지 자세 아, 런지. <웃음> 맞아요 하이런지. 어깨 낮춰주고 자 왼손은 바닥에 고정 오른손은 뒤로 돌릴 거예네 그래서 왼 무릎을 예, 예, 접어서 해가 왼 발을 잡아줘 뒤꿈치를 골반이랑 만나게 모아분들은 꼭 따라오세요 정면 바라봐요 정면 바라봐요 정, 정, 정. 왜 만나세요 <웃음> 자 이번엔 발등을 차서 뒤뼈 바라봐왜 만나지 못하니 제가 만나게 <웃음> 제가, 만나... <웃음> 제가 만나게 <웃음> 지금 해줄게요 지금. <웃음> 아둘 아유, 하나 아유, 잘했어, 잘했어. <웃음> 잘했어요 손 풀어서 오른손 <웃음> 다시 바닥 <받아. 그냥 웃음> 앉아볼게요 쿵하게 어, 어? 저 이거 짱 좋아하는 자세인데 평소에 앉아있을 때 이렇게 어, 앉아있거요 지금 이 자세가 자세? 오늘 한 것도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 그... 왼팔꿈치 오른 발목 잡아줘서 아. 풀어줘제 응. 몸이 아닌 것같요 여보세요, 경채원 어. <웃음> 여기 신가요 귀님이야? <웃음> 어. 여기 오른발을 겹쳐줄게요 음. 감사합니다 아, 종아리끼리 네.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 뜨죠 네. 이거 눌러줄 아! 아! 어! 어! 어, 뭐라고 엄마? 앰뷸런스다오 뭐야? 이거 어 수빈 이제 전안 오. 어 부서질 것 같은데. 내가 어, <웃음> 어, <웃음>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 어 괜찮은 줄. 알게골요 하체 보정이랑 <웃음> 어, 근데 다 많이 닫는다. 어, 나안 되는데? 골반이 되게. 좋으신데요? 네. 아, 제가 골반을 좀잘 써요 아, 맞아 <웃음> 골반이... 골반 뒤로 보셨어요? <웃음> 어, 안보셨 <웃음> 가령은 투명을 두고 아, 모아주세요 모아? 응? 그냥, 가령, 모아, 모아세요모아주 <웃음> <웃음> 아, 근데 하면 진짜 건강해지긴 할것 같아요 자, 그대로 뒤로 누울게네 오케이 오. 주무신다고 생각했어요 음. 자극이 너무 심했던 곳이나 힘이 과하게 들어갔던 곳에 호흡을 가져가 <웃음>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줍다 고개 좌우로 한번 왔다 갔다 끄덕끄덕 움직여줄게요 <웃음> 움직여 이제 깨어날 거예요 움직이세요 네. 잠드셨구나 진짜요? 요가하고 나면 잠이 잘 와요 너 진짜 잠 그는 이미 그 세상이 박양을 헤매는데요왜 만나지 못하니 아! 만난다 <웃음> <웃음> 내안 된다 수빈이 형, 방식으로 깨워주세요 <웃음> 오늘 조금 힘드셨을 텐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 인사는 <웃음> 나마스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나마스테. 나마스테 나마스테 아니, 처음에 저 손목 아쟁나는 줄 알았어, 진짜로 저가 하던 저는... 요다가, 나 요가가 요다, 아니야, <웃음> 요다가 아니야? 저는 처음에는 괜찮다가, 아 생각보다 괜찮다하다가 후반에 진짜, <웃음> 저는 아오, 그냥... 엄청 고통스러워요. 1, 2 교시 때는 달렸으니까 3 교시 때 요강 몸좀 풀고 이제 좋게 좋게 해피엔딩으로 끝내겠구나 했는데, 어머, 3 교시 힐링이라고? 건경 마지막에 기절했던데 <웃음> 힐링이 아니고 킬링이야. <웃음> <웃음> 아 좋네요. 제일 <웃음> 재밌었습니다. 일시 정지됐다는데요? <웃음> <웃음> 이 중에... 저요? 어? 아286그로 별로 왜 통과하시네 면상왜 낮춰다고? 접니까? 어? 아 어떡해 축하춘 축하춘 축하뭐 어떤 자세가 있었지 우리 배운 것 중에서? 이거, 이거 리, 리치였나? 런지 런지 런지 <웃음> 이거 만세 아, 어, 맞아, 맞아, 꼭 이렇게 노래, 추천곡 아까 943 나왔으니까 943한번 부르죠 음,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것만 같아 어, 아니야 에이. 우는 것보다 웃을 때가 더 아파 내가 yeah. yeah. <웃음> 참아보려 해도 버텨보려 해도 그게 잘안 돼, 지금 내게 네 손이 필요해 그럴 땐 눈물이 날때 야, 너무 슬퍼 잡아, 두망갈까 <웃음> <웃음> 잘 먹겠습니다 와우 역시 운동은 프로틴이지 단백질 함유 뭔가... 쿠키 <웃음> 아, 너무 좋았지 뭐예요 주치 <웃음> 너무 재밌었다니까요? 네. 나름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멤버들이랑 다 같이 운동한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음. 연습생 때 잠시 같이 했었다가 오랜만에 같이 운동을 해서 <웃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방금 선생님 만나니까 세상에 강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한없이 나약하네요 <웃음> 야, 너무 시작전이랑 다른 거 아니야? 느낀 게 이렇게 세 명은 저도 나름 꾸준히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두 명이 일치 안 하거든요 진짜 픽픽 쓰러지 때마다 옆에서 같이 쓰러져서 약간 좀 동기가 부여졌어요 저 혼자 쓰러졌으면 되게 하기 싫었을 것 같은데 고맙다야 <웃음> 저도 동기 부여졌어요 서로에게 <웃음> <웃음> <저러에게> 큰 동기 <동기보다> 부여졌어요 <웃음> 다행이다, 아예.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그럼 어, 이제 얼마 네 가장 많이 먹은 거같은 휴닝 어? 몇 칼로리예요? 248톤 와! 라면 하나 빠져나왔다 라면 하나에 탄산 캔? 그러면 오늘은 만편이 라면이랑 탄산 먹어 라면이랑 탄산 먹어야겠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오! 저이등이요꼴등을안 했잖아요 음. 오! 맞지? 마지막꼴퉁저연준 형이요 뭐예요? 3칼로리 차이로. 3칼로리 차이로. 3칼로리 차이로. 2칼다고요이로 2칼로리 차이칼로리차리 차이로. 요칼로칼로리인데요2칼2 2 2 0이2이2오 완전 이로2 완전 성공이네2 뭐야? 어 차이로. 2칼로리 어, 나 이거 동의될 거 같아 아, 이게 연결되어 아, 있는... 데 아, 무거우셨겠다 아, 진짜 설명하셨다 <웃음> 뭐야, 이거 뭐야? 진짜요? 야, 나 나... 너 장난으로 한 마리 했어 야, 나 이거 하나거 갖고 그건 뭐야? 이게 뭐야? 나, 어, 나 이거 하는 거갖고 이거 동채 씨로 훈련하는 거야 훈렁해요 이거, 그 밴드인가? 어, 아, 재밌겠다 나왜야지 뭐 <웃음> 네,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술선 수동으로 같이 온갖 운동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어, 모아 여러분들도 홈트 열심히 하시면 건강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 어, 우리 나중에 꼭 좋은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모아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 만나요! 쭈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지금 두뇌게임이야 이거? 감옥 탈출 아니에요? 방 탈출 맞는 거 같아 공구차 말이죠? 저 무서운 거면 그냥 포기할게요 오바... 아 깜짝이야 야야야 진짜 야, 오바야, 오바야 오바야 진짜 오바야 진짜 오바야 진짜 오바야 누르지 마시오 아 눌러지고 싶은데? 아니 저, 저 누르지 말라니까 더 누르고 싶잖아 누르지 마! <웃음> 제발 굳이 누르지 말자 야야 아, 뭐야 으악 <웃음> 아, <웃음> 깜짝이야 어? i oh. o